찾아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도마뱀 영어로는 Lizard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도마뱀 영어로는 Lizard 나는 기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는 파충류야 나는 뱀처럼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위기 상황에는 꼬리를 끊고 달아날 수 있지 도마뱀은 위험한 상황일 때 꼬리를 끊고 달아날 수 있구나 응, 맞아 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수 있어 이것을 자절이라고 부른단다 내 잘린 꼬리는 신경이 남아있어 일정시간 꿈틀대면서 움직이는데 이걸로 내 천적에 관심을 끌수 있어 그럼 나는 그 사이에 도망갈 수 있지! 나는 꿈틀꿈틀 도마뱀! 꿈틀꿈틀! 응. 지금 도마뱀이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도마뱀은 곤충이나 지렁이 같이 작은 먹이를 먹고 살아 생김새 때문에 도마뱀이 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기가 작은 도마뱀은 사막이 거미에게 잡아먹힐 정도로 천적이 많단다 나는 아주 다양한 무늬와 색깔을 가지고 있어 나는 꿈틀꿈틀 도마뱀 레즐 우와 음, 음. 도마뱀이 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 도마뱀은 수영도 잘하고 나무도 잘 타는 동물이야. 도마뱀은 수영도 할줄 아는구나 신기하다. 우와 저 도마뱀은 몸집이 엄청나게 커. 우리 도마뱀과에는 아주 다양한 크기의 도마뱀들이 있어. 도마뱀 중에서 제일 몸집이 큰이 친구 이름은 포모도 왕 도마뱀이라고 해. 몸길이가 2m를 넘는단다. 몸집이 제일 큰 코모도왕 도마뱀은 사람과 비슷한 크기구나 너무 신기하다 사람들은 우리 도마뱀이 벽에 붙어서 기어다닐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종류의 도마뱀이 다 벽을 탈수 있는 건 아니야 몇몇 친구들은 벽을 타고 다닐 순 있어도 대부분의 도마뱀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타라고 도마뱀 안녕 다들 안녕 도마뱀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네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오늘은 도마뱀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도마뱀은 꼬리를 자를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했어 도마뱀은 영어로 lizard, 알파벳 L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